This is Chicago Thank you! Wow. Wow. Yeah! I 카고 n beat you too! I can beat you too! I can beat you t 가 o I can b e a 이 you too! I can 가 e a t you too! Wow! I c a o u y e a 니 뿡아 배고파 배고프고 졸리고 아, 어, 갈비탕이구나 와 양이 진짜 많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먹지 못하는데 와, 이거 진짜. 두부랑 김치랑. 당면이 다 끊겨, 반대. 미안한데, 당면 다 끊기지 마. 맛있 с а 가지고 맛있게 ы 너무 맛있다. 어쩌 о 자, и й ва- ва- ва- 아 а ва- ва- ва- ва- 네 а ва- в 아, 음. 아,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시카고 피자 먹어야 되는데 소화시키고 먹어야겠다. 아,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. 이 정도 잠시 있다. 아, 여기 있네요. 나 자연스럽게 지금 멤버방 돌아다니기 하고 있어. 진짜 부자연스럽다. 아 그래? 어. 나 완전 자연스러웠는데? 여기도 그 시카고 피자가 있는데 왜안 먹었어? 지금 소화시키고 있어. 아 그래? 한식을... 아니 뭐... 나는... 한식도 그래. 있었어? 어. 안온줄 알고 그 말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? 도겸이랑 계속 아 언제 와 피자? 이러면서 그럼 나 그냥 안 오니까 지금 씻고 올게 씻고 했는데 애들 다 가져가서 피자가 안 남은 거야. 나눠 먹을래? 속상했어. 여기도 여서두입 먹고 왔어요. 그럼 어, 슈아하 잘했어. 와 진짜! <웃음> 지금 방금 좀행복했어 이걸 다 먹고 지금 이걸 먹길 기다리는 거야? 어. 그럼 잘 먹고. 안녕. 그냥 또딱 먹으러 가야지어 어쩌라고 느낄 때그 어떤 어려을 꿈표도 감싸줄게 내그 자리에 서서 여기 있어 편히 울어도 돼 잘했다